65. 3월 18일 월요일 65. 3월 18일 월요일 오랜만에 만났을 때 돼지 오랜만에 만났을 때 돼지 안본 사이에 살이 많이 쪘구나 안본 사이에 살이 많이 쪘구나. 진짜 돼지처럼 보여? 진짜 돼지처럼 보여? 하하하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. 하하하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. 살쪘다. 살쪘다. 진짜, 진짜. 돼지, 돼지. 그 정도, 그 정도.